패션 리더님 안녕하세요 요니의 다육세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소통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 당인 철화 있어요 그거 분갈이 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 그것도 공지도 좀 하려고 그러려고요 아? 로보트 나왔어요. 로봇 나왔어요. 아,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요. 잠깐만요. 호루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패션디더님, 흉이의 다육세상님, 식사하셨어요? 호루룩님도 식사하셨어요? 커피 한잔 옆에 놓고서 이야기해요. <웃음> 이야기해요. 창문이 너무 더러워서 밖에 장미가 보이는데 창문이 더럽게 보여가지고 지금 이걸로 가려놨어요. 창문을 제가 옛날에는 맨날 옛날 닦았는데 요즘에는 못 닦아요. <웃음> 제가 출 출석카드를 쓰고 있어요. 리비즈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제가 호출했어요. <웃음> 후루룩님도 오셨어요. 후루룩님 우리 밴드 회원이세요. <웃음> 예, 눈팅으로 하시면 돼요. <웃음> 감사합니다. 이거 당인 철아 심었다가 다시 뽑았어요 다시 심으려고 <웃음> 아니 이렇게 아깝잖아요 너무 이쁜데 같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웃음> 유령 회원 맞으세요 출근 카드 안 찍으시니까 유령 회원이세요 <웃음> 커피 한잔 옆에 놓고 유령의 여님이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자 이제 제가 이거 잠깐만 치우고 제가 영상 올렸거든요. <웃음>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이렇게 치치가 아기때 이렇게 소녀가 안아 있는 모습을 상상으로 이비지의 다육사랑님이 다육아트님 <웃음> 그렸어요. 자꾸 나 미치겠어요. 다육사랑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웃음> 요거 이벤트 걸을 거고요. 요거, 요거까지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거 있고요. 또 요거 치치코코 아 이렇게 조금은 슬퍼 보이지만 그래도 똑같답니다. 가끔 얘네들이 우울할 때 있어요. 지금 오늘도 그랬거든요. 제가 좀뭐좀 뭐좀 정리 좀 하느라고 요것도 할 거고요. 나야나 님 반갑습니다. 요것도 요거 고칼슘제에요 2000대 1이니까 페트병 2000cc 하시고 수언니님 어서오세요 안 바쁘세요? 지금 이벤트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공지는 해야죠 지금 금방 할게 아니고 이제 뭐가 하나 올게 있어가지고 박영민님 어서오세요 출석 카드 찍는 거. <웃음> 박영민님 어서 오세요. 안 바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갖고 싶지 수 언니? 응? 갖고 싶지? 자, 얘네들은 털실을 좋아해요. 잘못하면 이거 먹고 죽을 수도 있어. <웃음> 너무 이쁘게 잘 그렸어요. 진짜 똑같아요. 우리 치치코코하고 이렇게 상상력으로 치치코코를 그렸습니다. 저는 사진만 준거밖에 없어요. 우리 집 코코가요. 여기가 이쪽은 진하고 여기는 이렇게 연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코도 반이고요. 입도 반이에요. 또 똥꼬도 반이에요. 색깔이. 그럼 어디도 반이게요. 어디도 반이게요. 요거까지 이렇게 제가 많이 할수 없어요. 왜그냐면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무거워서. 신영선 신, 신영성님 반갑습니다. 이름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최계양님, 언니 어서오세요. 출석가도 좀 찍어, 찍어야지 제가 나중에 인사를 하, 니까 요렇게 세 가지 하고 제가 하나 기다리는 게 있는데, 조그만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다육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보내드리려고. 요거는 가격이 있는 거니까 득템들 하세요. <웃음> 리비즈의 그림 작품이니까 많이 못 받은 거예요. <웃음> 지금 하면 이렇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앞에 떨어져요. 얘가. 떨어져서 보내 보여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눕혀 눕히면 돼 눕히면 <웃음> 되지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웃음> 진짜 잘 그렸어요 오, 우리 치치 어디 갔지? 심어놓은 거? 아, 안을 자랐나? 어제도 비가 와가지고 뽀뽀하는 거. 네 얘는 뽀뽀하는 거예요. 뽀뽀하는 거. 뽀뽀하는 거. 얼리리콜리리 뽀뽀 이민 뽀뽀하는 얼리리콜리 뿌리 좀 나는 거 봐요 공중뿌리 났어요 공중뿌리 날이 습해가지고 공중뿌리 났어 이거 다시 또 분갈이 해야 돼 아니면 더 깊게 심어야 되는데 화분을 더큰 거를 써야 되겠어요. 공중뿌리 났어요. 공중뿌리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흙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아래로 숨을 못 쉬고 또 물을 안 줬어요. 근데 이거를 푹 담궈서 심었으면 괜찮은데 봐봐요. 날이 그래서 그래. 뿌리 좀 봐요. 이, 이 꼬지 꼬리만 꼬리, 뿌리 이렇게 났잖아요 얼굴은 안나고이 꼬지가. 아 이미 이렇게 저기다 심어놨을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얘또 말고도 또 있지. 하나. 또 누가 오셨나요? 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하지 말라고 어디갔지? 한놈주무주는데 없다. 주인장 밖에 나갔어요. 이, 이, 그, 겠다, 이, 그, 겠어 뜨거워서. 아, 뜨거워. 오늘 날씨 뜨겁네. 방주, 저기, 다 했는데. 어, 어디 갔어, 근데? 응? 차들어가지고 여기 있네? 화분이 안 보여. 화분이 <웃음>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 여기 있구나. 보여줘야지 얘는 이쁘게 잘 있네 조금 저기하지만 <웃음> 아휴 힘들어 이거나 이거나 저게 더 이뻐 이것도 이쁘지만 저게 더 이뻐 저 색상이 이것도 파라니까 이쁘긴 해 난 다음 할머이들어요 어이구 리비즈의다육아트 다육사랑으로 바뀌어야지 안 돼. 자꾸 다육이를 죽이고 있어. <웃음> 다육이를 죽이고 있어. 아아 아. 호시탐탐님 어서오세요 호시탐탐님은 호주에서 호주에서 아침에 실방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못봤어요 경황이 없었어요 표정이 다 이쁘죠 다음에는 좀 웃게 그려 달라 <웃음> 다육영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벤트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벤트 공지는 할 거예요. 그거는 사진 찍어놨어요. 아, 이렇게 이벤트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뭐 이렇게 얘네들도 이렇게 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당인 철화를 혼자 볼수 없어서 분갈이를 또 같이 하자고 <웃음> 당인 철화를 심었다가 <웃음> 뽑았어요. <웃음> 어제 심었다가 저 혼자 몰래 심었다가 뽑았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하고 같이 심으려고 뽑아서 <웃음> 이런 경우가 있나 아. <웃음> 웃기죠 아. <웃음> 여기다가 지금 누통가루도 조금 해놨어요 나중에 뿌리 좀잘라라고 흙도 그대로 싸서 보내셨더라고 모두모두 식사는 하셨죠 식사 안 하셨으면 옆에다 밥을 드시면서 눈팅으로, 기팅으로 하셔도 됩니다. 가끔 점 하나 찍어주셔도 되고요. <웃음> 얘다 리비즈의 다육아트님이 그린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벤트 하겠다고 그려달라 그런 거고요. 요거는 제가 쓰려고 그려달라 그런거고 요거는 이벤트 하겠다고 근데 요런 화분이 지금 없어요. <웃음> 갑질이 심해서 <웃음> 때려치웠대요 <웃음> 너무너무 비싸게 받아가지고 커피값도 안나오고 <웃음> 택배비도 안나오고 그런다고 <웃음> 그래서 다른 데로 구했어요. 다른 데로 구해서 이렇게 화분이 커요. 근데 제가 자로 한번 재볼게요. 작은 화분은 아니에요. 뭐창 하나 심을 정도의 크기는 되는 것 같아요. 10. <웃음> <웃음> 10. 기본이 10이잖아요. 키. 11. <웃음> 10. 11. 큰, <웃음> 큰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그 사이즈보다 약간 큰 건데, 나팔분이라서 조금 큰 거예요. 약간 큰 거예요. 요것도 그만한 크기는 돼요. 사각이라. 이뻐요. 지금 너무 이쁘게 그렸잖아요. 내가 갖고 싶었는데 이벤트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을, 요거를 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다른 것도 할수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내 마음에서 내가 이거를 하겠다 했으니까 해야 되죠. 정사각 아 정사각 같아요. 정사각 같아요. 이거 자를 잘라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뭐 1mm 정도는 차이 날수 있어요. <웃음> 많이는 아니고 1mm 정도는 차이 날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눕혔잖아요 얘들이 쭈룽뱅탱이로 보일 수 있어요 <웃음> 작게 보여요 화분이 낮아 보여요 아 대분보다 이게 좋아요 대분 무거워서 허리 아파 이만해 이만 대분 봐봐요 얼마인지 알아요? 이만해요 <웃음> 이, 이, 이게 이몇 센지인 지 알아요? 16 16이거든요 이게 16 그러면 안찌름이 15 그런데 여기는 작아 11.5 12 정도 되는 근데 내경은 11 그러면 요거 요정도잖아요 요 <웃음> 이거 커요 이거 직사각이에요 직사각. 직사각. 이거는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꽃길 수제 화분이에요. 요거 나뭇잎이 떨어져 갖고 어저께 나뭇잎도 아니지 꽃이지. 파란 게 여기가 떨어져서 강력본드로 붙이다가 내 손까지 붙일 뻔했어요. 사랑의 8182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군데를 못가 가지고 <웃음> 제 것도 댓글을 다못 달고 있어요 몸이 하루걸러 한 번씩 힘들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죄송하고 지난번에 다육스토리님한테 언니 나 유튜브 하기 싫어 그만할래 너무 힘들어갖고 몸은 아픈데 맨날 해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 농장도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깨가 오십견처럼 팔이 안 들려요. 팔이 안 들려. 옛날에 왼쪽이 그랬는데 지금 오른쪽이 그래. 아이고 제, 제가 벽제를 갔다 오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바꿔갖고 와야지 살 수가 없네, 글쎄. 살 수가 없어요. 근육통도 있고, 근육통도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죠? <웃음> 마무리 가까워요? 아, 그 튼튼한 거 어디 구겨보세요. <웃음> 튼튼한 걸로. 어, 허리, 허리 쪽, 척추부터 또, 속은 이제, 그 갑상선부터 싹 바꿔야 되는데 싹그리 <웃음> 바꿔야 되는데 어쩔까요싹그리 바꿔야 되는데 벽재가 제가 어디가 갖고 있는지 몰라요 마무리가 어디가 붙어 있는지 벽재가 어디가 붙있는지를 몰라요 방 방향 감각도 모르고. 제가 그래서 운전도 더못한 거예요. 길눈이 어두워갖고, 한열번 가야지 그 길을 알아요. <웃음> 아, 인천. 인천. 여 옆인데. 아니에요. 현희의 다육사랑님, 다육세상님, 화분 파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벤트를 할 것이라고요. 화분 <웃음> 판매하는 게 화분 하실 거면은 리비즈한테 문의하세요. 리비즈 여기 왔잖아요. 리비즈의 다유 같은 님한테 문의하세요. 하시고 싶으시면 뭐를 그리고 싶으시면 그리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비주 다육아트로 하세요. <웃음> 어, 저는 하보는 안 팔아요. 나중에 팔수 있어요. <웃음> 저낮고 잔뜩 있잖아요. 나중에 팔수 있어요. 지금 안 팔아요. 좀 달러가 올라가면 팔라고. 달러가 안 올라가서 못 팔고 있어요. <웃음> 다육아트님이 팔아요. 화분 팔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냥도 팔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밖에 장미가 너무 많이 피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진 한 장씩 다 찍어가요. 달러랑 상관있지? 없어? 상관있다니까 시간이 지금 안 채워져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달러를 바꿔서 받아야 되는데 광고를 <웃음> 못 달고 있잖아요 광고를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광고를 못 달고 있잖아요 시간이 2000시간이나 부족해. <웃음> 맨날 실방해도 모자랄 판에 못하고 있어. 어떡해. 달아도 그 돈을 안 들어와요? 가서 찾아와. 안 찾았으니까 안 들어왔겠지. 나도 안 찾아봤어 아직 한 번도. 호루롱님은 찾아보셨어요? 와 오뚜기 다육 TV 님 오셨다 뚜기 뚜기 <웃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몸다 상해요 <웃음> 저 평생 다이어트 했어요 다이어트 하다가 이제 안해요 1년에 10만원 들어온다고? 음... 그렇구나 에휴... 왜 하고 있을까? 그냥... 그냥... 취미로 한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탄천하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뚜기다영님, 바쁘실 텐데. 이혜자님, 어서오세요. 저기, 오뚜기다영님 방에 식구들 다 모셔오세요. <웃음> 오뚜기다영님, 가서 다 모시고 오세요. <웃음> 그러니까 그만둘 수가 없지. 한게 있으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다육이는 저렇게 많고, 화분도 많고. 아니, 시간이 내가 다 채워주고 광고 달면 그때 가서 화분 안 쓰는 거 처분 좀 하려고, <웃음> 싸게. 돈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갖고, 이제 돈이 떨어져가지고. <웃음> 후원 좀 받아야 되는데 후원 받을 데가 없네 <웃음> 그러니까요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뚜기 오뚜기라면 <웃음> 감사합니다 후루룩 님도 바쁘시고 권은자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음 권은자님, 출석부에 적었어요. <웃음> 이혜자님, 제가 이거 세개 이벤트 할 거라 그랬잖아요. 박윤수님, 어서오세요. 박윤수님도 저한테 이벤트 한번 당첨되셨었어요. <웃음> 저 나쁜 거 주지 않죠. 좋은 거 주죠. 가격도 꽤 있는 걸로 드리는데 항상. <웃음> 수언니 바쁘면 일 보세요. 수언니도 맨날 바쁘자니요아 라방 하시는구나. 가보세요. 깜빡했네. <웃음> 수고해요. 다육이 공부한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오십니다. <웃음> 이벤트는 이제 한 일주일 두고 할 거거든요. 일주일 정도 두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밴드 가입하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밴드 가입을 하셔야 주소도 걸러주시고 밴드 가서 놓시기도 하시고 나 밴드에 잘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식구들 <웃음> 22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놀고 계세요. <웃음> 이혜자님, 열심히 해갖고, 우리 식구들 다 오라게! <웃음> 우리 식구들 다 오라게! <웃음> 그쵸? 너무 이쁘지? 갖고 싶지? 빌어. <웃음> 이혜자님, 빌어요, 빌어. 치치야 나한테 와 코코야 나한테 와 이렇게 빌어요 물 떠놓고 빌어 요 빌어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내 거야 요거 두 개는 내 거고 요거 세 개만 할 거예요 <웃음> 요거 이렇게 세 개만 할 거예요 지금 요거 내가 화면을 이렇게 해야 얘네들이 길게 보이는데. 다들 무슨 나들이를 가셨대요? 날씨도 뜨거운데 다육이 사러 가셨나? <웃음> 날씨도 뜨거운데 이렇게 노니까 이쁘죠? 원래 이렇게 나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이렇게 나야 정상이야. 에이 넘어가잖아. 뒤에다 뭘길 수도 없고 그냥 놔야 되겠다. 고사야 도, 돈이 더 들겠어요. 아롱이맘님 어서오세요. 점심 드셨어요? 아 예식장 가서 맛있는 거 드시려고 박윤수님은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근데 사람들 따닥따닥 붙어있는데나 앉지 마세요. <웃음> 위험해요. 600명이 넘었어요. 오늘도 날씨가 더워요. 제가 바람은 부는데 시끄러워서 문을 다 닫았는데 저쪽에것만 빼고 더워요. 방은 추운데 여기는 더워요. 엄청 더워요. 아 답답하다. 분갈이를 해야겠어요. 이벤트 공지는 이제 일요일날부터 일요일날 0시부터 일요일날 0시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방식은 제가 뭘로 정할지는 그날 가봐야 합니다. <웃음> 실방으로도 할수 있고 실방으로 하면 재밌겠죠? 사람이 조금 들어오면 희망이 더 많겠죠. 화면이 멈췄나? 다들 어디 가셨대? 화면이 멈췄는지 다들 어디 가셨는지 안보여요. 예자님 점 찍어보세요. 점, 점, 점, 점, 점. 안 들리세요? 이혜자님. <웃음> 화면이 멈춘 것 같아요. 여보세요? <웃음> 화면이 멈췄어. 다들 어디 가셨어. 이 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다들 어디 가셨는지 대꾸를 안 하셔서 아롱이맘님!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아니 왜 화면이 멈췄을까요? 신바람다육님 어서오세요 제가 이게 화면이 멈춘 것 같아요 신바람 다이님 어서오세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멈춘 것 같아요 신바람 다이님 어서오세요 <웃음> 어째 있까저 폰이 두 개인데요 제께 그러는 것 같은데 멈췄어요 제께 그러는 원래 원폰 이거 헌거가 헌거갖고 지금 말하는거니 원래 원폰 이거 헌거가 예, 헌거갖고 지금 말하는거니 우리 인터넷 잘 터지는데 이거는 그리고 우리 인터넷 잘 터지는데 아 그리고 오지에요 오지폰이에요 오지폰 오지폰이요 오지폰. 좋은 건데. <웃음> 제일 좋은 건데. 신바람다영님. 좋은 건데. <웃음> 신바람다영님. 신바람다영님. 신바람 영상 왜 안올리세요. 신바람다영님. 바람다영님 영상 왜 안올리세요. 신바람다영님. 메아리 치는데. 요거는 들리는데 화면이 그러네 오지 오지 구매 됐다 됐다 이제 됐어 이제 요 됐어요 이제 오지가 뭐예요 오지폰이라고 그냥 오지 알아들어 그냥 파이브 안 하고 오지 나야 나네 권은자님도 계시고요 후루룩님도 계세요 미지의 수학행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요. 일요일날부터 다음주 일요일까지 음, 이벤트하는 영상을 올리면 구독을 안하셨으면 <웃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밴드 가입하시면 더 좋아요. <웃음> 아, 우리 아들이 인터넷을 묶어놔가지고 바꿀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웃음> 계약기간이 남아가지고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제가 인사 안한 분이 또 계신가요? 아 딸집에 계시다고? 왜요? 신바람 다육님 아 소리가 이제 안 들렸구나 신바람 다육님 딸 집에서 뭐 해요? 딸 집에서 뭐 해요? 애기들 보시는 건가? 애기들 보시는 건가? 소리 최대한 키웠는데? 아 그러면 유튜브 당분간 못하시겠네? 유튜브 자꾸 쉬면은 시간이 깎여요. 우리 봉구루 님도 유튜버세요 봉구루 님, 내일쯤 가셔가지고 봉구루님. 좀 응원 좀 해주세요. 내일쯤 가셔가지고. 신바람 다육님은 저기 애기들 이제 많이 컸으면 애들끼리 놀으라. 그러고 옆에서만 보세요. 다치지 않게. 봉구루님. 먹고 다니지 마시고요. 먹 <웃음> <얻고> 다니지 마시고요. <웃음> 신바람 다육님도 응원해주세요. 그 구독자들 요즘에 많이 늘어나셨던데? 엄청 늘어나셨던데? 늘어났어요. 곧 700명 되겠던데요? 요즘에 많이 늘어나셨던데? 엄청 늘어나셨던데? 나보다도 조회수가 높아요. <웃음> 고기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은가 봐요. 고기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은가 봐요. 꿀꿀한데, 노래를 저번에 내가 밤중에 혼자 불렀는데, 음악을 안 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저작권이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 저작권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삭제했어요. 그래서, 삭제했어요. 개영 언니. <웃음> 화면이 왜 이러는 거예요 참, 내가 기계치야, 기계치. 아, 그거. 저도 예전에 60명 빠진 적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막 구독해서 그런 거예요. 막 구독을 하면 그리고 바로 가가지고 그 영상도 안 봐주고 구독만 해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빠져요. 그리고 영상도 거의 끝까지 다 봐주고 해야지 돼요. 딱뭐한 3분 보고 찌익 이렇게 눌러놓고 가면 그 영상을 빠름으로 보잖아요. 그거 안 쳐줘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서 <웃음> 제가 진, 지난번에 그거 가르쳐 드린다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했더니 거북목이 돼 갖고 일주일이 뭐 여기 목이 아파가지고 <웃음> 힘들었어요. 그거 가르키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가르쳐드리고 싶어도 네 몸이 따라줘야지. 제일 바람직 한 방법은요. 신바람 다행님. 어쭈비니 영상을 많이 보세요. 거기에 그 소스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썸네일 뭐 하는 거부터 아트 만드는 거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뭐가 끝났지요?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신바람다용님, 여기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응원하고 있잖아요. 나이트봇이... <웃음> 안 끝났어요. 어? 왜 그랬어요? 숙고수님 대단하세요 그랬는데 왜 삭제를 하니? 나이트봇.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 해, 해야 되는데. 하지를 조금 높였어요. 하질이 너무 안 좋아 갖고 높였어요. 하재를 높이면 데이터가 많이 나간다 그랬는데 뭐, 무제한인데 그거 뭔 상관 있지 나이트봇이요 그 그거를 설정할 때 하트를 많이 올리고 이는 것도 이거 저기를 다 허락을 해주는 걸 해주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그걸 안 해놨나봐요. 내가 해놓으라 그랬는데 설정해놓으라 그랬는데 내는 그걸 설정할 줄을 몰라가지고 <웃음> 기계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화면을 고정을 해놔서 그래요. 봉구르 님 아, 얘는 또 떴어. 그러자좀 아프지 말자. 내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안 움직이니까 아, 정지하면 정지하면 된것 같아가지고 봉구르님 계속 아, 아트 보내고 계신 거야, 지금. 아이, 왜 그래. 진짜 좀 제발. 소리를 죽여야 되겠다. 소리 죽였어. 왔다리, 갔다리. 어진여인님, 어서 오세요. 다 이름 적어놓겠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웃음> 이게 얼마나 이쁜 <예쁜> 화분인지 모르고 <웃음> 에? 아트가 계속 나온다고? 하트가 계속 어디서 계속 나와 억수로 반갑어요 <웃음> 반가워요 억수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벤트 할 거예요 일요일 저녁부터 다음주 다음 주 일요일까지 0시까지 그리고 다음날 실방에서 추첨을 할지 비누방울처럼 나오는 게 있다고요? 하트가? 어디에? 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난 만든 적이 없어요 난 만든 적이 없거든요 내꺼 영상이에요? 저도 진하게 반가워라. 저는 강원도라서 전라도 말은 가끔 신랑 때문에 써요. 요즘에는 전라도 말보다 충청도 말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이래가면서. 이쪽 하면은 괜찮은데 얘는 길게 가로라서 그러네 신바람다용님 저기 영상 끝나면 저 실방 끝나면요 그 막구독은 나중에 하시고요 한 분이 먼저 하시고 또 며칠 있다가 한 분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손잡고 가요. <웃음> 오래오래 손잡고 가요. 아저 집에 계속 보일러가 돌아갔다. 아, 안 돌아갔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저 강원도래예요. 감자바이라고 해요. 감자 무지 먹고 옥수수도 무지 먹었어요. <웃음> 제가 좀있다가 분갈이 할 거예요. 분갈이는 금방 끝나니까 그거를 바로 가서 막구독을 하면요. 풀려요. 구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일쯤 가가지고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3종 세트를 다 하시고 그분한테 3종 드렸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손 잡는 것만 올리세요 하트 3개 그러세요 이해자님 이해자님이 가보겠대요 권은자님 다육이 어디서 구매해요? 하도 많아서, 여기저기 골라서 하시면 되지요, 뭐. 이거는 지금 파는, 제가 파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그, 지금 여기 매니저로 있는 리비즈의 다육 아트님이 그린 거예요. 제가 그려달라 그랬어요. 우리 치치 코코거든요? 고양이 두 마리 있는데, 그려달라 그랬어요. 이벤트 한다고. 요거는 이벤트 하기 전에 요렇게 두개 그려달라 그래갖고 온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이벤트를 요걸로 하겠다고 요거를 그려달라 그린 거고요. 딱 사, 이게 왔을 때아 이거 말고 그냥 다른 걸로 이벤트 할까 그랬어요. <웃음> 너무 이뻐서 감자, 좋아요. <웃음> 너무 이쁘죠? 그러면, 그리, 그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화분값, <웃음> 그림값, 다 드리면 돼요. 화분값, 그림값, 그렇게 다 드리면 돼요. 화분값, <웃음> 그림, 그림값, 그렇게. 또 뭐, 가끔, 그, 커피값 정도는 그냥 주시는 분도 계세요. <웃음> 화분값도 있고 그림값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화분은 고급진 화분이에요. <웃음> 고급진 화분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화분이고 우리 치치코코의 <웃음> 저작권은 치치코코하고 저한테 있는 거예요. <웃음> 저작권이 있어서 이렇게 따라하면 큰일 나요. 리비지만 그릴 수 있어요. <웃음> 나 이번에 커피 안 <웃음> 커피값 안 줬어요. 커피값 안 줬어요. 그래서 아우 한 군데가 찔려. 커피값도 안줘서 찔려 아우 아파 아우 아파 가슴 아파 커피값 안줘갖고 아우 믹스커피 값이라도 줄걸 아 미안해 자또 요것도 보고 사랑무 그치 잘 그렸으니까 준거지 뭐. 요거는 슈퍼오션 커피사들인데요 그림 이쁘게 그려갖고 거는자님 원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번에 당첨이 되시면 요거 가져갈 수 있어야 한게 요거는 아니고 요건 제가 쓰는 거고요 제천항성훈님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실방을 <웃음> 잘 못가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잘못 자가지고 댓글 쓰다 보면. 제 댓글도 다안 쓰고 나, 그 상대방 거만 가서 쓰고 제 거는 못 써요. 그래서 아, 항상 미안해요. 근데 실방 할 때는 이렇게 성함을 적어놨다가 한꺼번에 댓글란에다가 쫙샷 붙여갖고 쫙 적어서 거기다가 올려요. 제천항성우 님도 유튜브세요,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웃음> 패션리더님, 매니저님, <웃음> 리비즈의 다유같은님. 다 매니저세요. 원래 매니저 할 분들이 아닌데, 제가 강제로 시켜놨어요. <웃음> 이혜자님은 내가 삭제했는데 언제 가서 혼자 달아갖고 왔는지 모르겠네? 그 혼자서 달 수도 있어요? 응? <웃음> 혼자 달수 있어? 그 연장 언제 달았어요?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그거, 제가 심은 거예요. 장미 파갈라 그래네. 어떤 사람이 장미를 파갖고 갈라 그래요. <웃음> 아, 농담이지. 어떻게 달아. 내가 달아줘야지. 아이고 체계영 언니는 어디 가면 안 돼. 아니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거를 밑에를 자꾸 뽑으려고 그러나. <웃음> 아 저거 다 우리가 사다 심어놓은 건데. 꽃이 엄청 많이 피었거든요 지금. 나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은 꽃대가 올라왔는데 세상에 경비실에서 와가지고 밑둥지까지 다 자르고 간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꽃을 한번덜 봤어요. 원래 저거 세번 피거든요. 1년에 세번 피는데 꽃한번 피고 나면 가지순을 치고 또좀 있으면 또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기다가. 몸은 아픈데. <웃음> 아, 공사하나봐. 12층. 학장 공사한다 그러더니. 양쪽에서 난리가 났어. 오래 못하겠네. 두 시간은 해야. 시간을 그래도 조금 채우는데. <웃음> 노래를 할 수도 없고. 분갈이는 금방 끝날 텐데. 인사나 하시지요, 뭐. 감사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세요. 자, 아리맘 다육님 실방 한다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세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시간 안 올라가요. 계속 있어야지 분갈이 같이 하면 되지요 같이 하려고 뽑아놨잖아요 <웃음> 이해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되게 위험해요 부담되는 발언이에요. <웃음> 부담되는 발언이에요. 오뚜기 방에 오뚜기님은 오뚜기님이고 이해자님은 이해자님이고 은자님은 은자님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아셨죠? 그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그 대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대신이 어디 있어요. 본인 실방에 갔으면 본인이 잠깐이라도 오는거지 아니 그래서 오뚜기님이 아까 왔다갔잖아요 대신이라는건 없어요 잘 들려요? 제가 아 주명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꼭빡 앉아서 여기 계셔 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올라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은 시간이 안 올라가요. 아, 감사해요. 어진 여인 님. 목소리를 조금 작게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높이 하잖아요. 그면 두 시간 뒤에 목이 쉬어요. 그래서 조금 작게 해야 돼요. 살살 이렇게 해. 살살 해야 돼요. 목소리 크게 하면 조금 있으면 금방 목이 쉰답니다아 그리고 또 여기 음, 송엽꽃도 이렇게 간간이 피어주고요. 얘도 이렇게 앞에서 있고 요거 제가 이제 꽃다발 만든 거잘 있어요. 이렇게 잘 지냈고 또 아까는 아, 효니의 다육세상님 빨래 널고 다시 잘 하셨어요. 빨래는 해야지요. 주명자님도 오뚜기 다육방에 계신 분이세요. 뭐 거기만 계신 줄 아세요? 다른 방에도 계셔요 <웃음> 주명자님, 제 방에도 오세요. <웃음> 밴드방에. <웃음> 밴드방 링크는 <링클은> 누가 걸어주시나? 숙다육 <웃음> <숲>, 밴드방은? <웃음> 사진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오지폰. 아. 이거는 갤럭시 노트 5. 5. 울트라 캡성. 울트라 캡성이에요. 울트라 캡성. 얼렁 얼렁 하세요 시원한 물 한잔 들이세요 <웃음> 날씨 더우니까 <웃음> 내가 오늘은 두시간만 뺏을게요 <웃음> 여러분들 시간을 제가 실방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몸이 아픈 관계로 자주 안하고요또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많이 뺏을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웃음> 천천히 해요. 천천히. 왜 그러냐면 갑자기 가서 딱 했다가 안 해줘요. 여러 번 두드려요. 두드리면 열려요. <웃음> 저박정훈님 옛날 팬이었거든요. 그 유튜버 남자분 옛날에부터 초창기부터 또 다육이 도자기님도 그렇고 꽃보다 다육도 그렇고 초창기부터 맨날 테레비로 유튜브로 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또 원활하지 않대. 왜 그럴까요? 아씨 인터넷 진짜 바꿔야 되겠네. 아. 와이파이를 끄고 할까봐요. 와이파이를 끄고 해야 되겠어요. 어디요? 선옥채널님, 어서오세요. 어디도, 어디도, 어디도. 이, 명자언니. 명자언니라고 그랬잖아요. 댓글에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또 어디? 이혜자님 명자언니 어아 알고 있죠 저기 뭐야 스트레스 받을까봐 제가 한얘기예요 여러 군데 다니시는데 대신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좋은 날님이 안오세요. 제가 스패너도 줬는데 안오시더라고 찾아갔는데 영상이 없어요. 영상 없으면 저 구독 안 해, 안 해드리거든요. 영상도 없이 구독해달라 그러면 안 해드려요. 영상 올리고, 뭐, 시작한다 그러면 올려드려요. 구독해드려요. 아, 저 앉아서 하고 있어요. 의자에 앉았어요. 서서는 오래, 못하고 분갈이만 할줄 알아요. <웃음> 어저께 그 남편이 조금 병원 갔다 오느라고 일찍 와가지고 밖에 거리대 사이즈 조금 큰 걸로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게 너무 좁아가지고 화분이 조그만 거두 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아리 친다고요? 문을 닫아서 그래. 이거 하나 껐어요. 문을 닫아놔서 그래. 창문 좀 열어놓기. 문을 닫아놓으니까 메아리 칠 수도 있어요. 지금은요? 이혜자님, 삐지지 말고! 그 소리 했다고 삐져갖고 가면 안돼 생각해서 나는 한얘기인데 가지마 가지마 언니 울래? <웃음> 어진여인님 일반인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유튜브들이 가서 하는 거는 저기에요 <웃음> 가면은 나 삐질 거야. <웃음> 이해자님 이번에 꼭 당첨되세요. <웃음> 기도할게요. <웃음> 안되면 나중에 제가 용돈 타면 하나 어떻게 또 그려달라 해봐야지, 뭐. 뿌와! <웃음> 분갈이를 해볼까요? <웃음> 아이, 봐. 호시탐탐님 이잖아 벌써 갔죠? 여기 없죠? 호시탐탐님 갔죠? 그렇게 왔다가 그냥 가잖아요. 시간도 안 올라가요. <웃음> 그러면 나도 갔다 그냥 올 거야. <웃음> 근데 내가 거의 영상 볼때 20분이 넘어도 끝까지 다 봐드리거든요. 제가 어떤 날은 제거안 올려도 가가지고 영상 다 봐드리고 하거든요. 박정우 님도 꼬셨잖아요. 꼬신게 아니고 가서 두드린거지. 나 팬인데요. 한동안 못왔어요. 그리고 이거 뿌리 잘 내려가지고 뿌리가 잘 내렸어. 잘 내렸어. 슈퍼 오션이에요. 이거는 베트라 농원에서 제가 하나 차 갖고 왔어요. 지난번 농장 갔을 때 이거 치우고 분갈이를 해야 돼요. 아우 내 네, 미쳐. 원래가 계속 돌아가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 엄마와 딸 다육티비님 오셨네. 아까 왔다 가지 않았나? 안 왔었나? 안 왔네. <웃음> 내가 그 영상 보고 나서 그러는가 보다. 아, 이렇게 깜빡깜빡해. <웃음> 반가워요. 아니, 엄마와 딸 다육티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야간에 일하세요? 뭔 일을 하시니까 낮에 주무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피곤해서? 아 시끄러워 죽겠네 문 닫으면은 울리고 근데 차를 밖에서 큰 차가 와가지고 대놓고 시동 안 끄고 있으면 여기가 덜 덜덜덜덜덜 떨려 아 이제 알았어 그래서 피곤하시구나 그럼 더 자야죠 더 자야지 그러면 또 10시까지 일할 거 아니에요? 영상하면 이거 이거 왔다갔다 해요. 자 거리대에 여기 이렇게 큰 것도 들어가는 울트라 캡슈 자 제가 잠깐만 문을 열고 구경시켜드릴게요. 아 깜깜해. 금들이에요. 금들이에요. 금이에요. 영성 저기, 저까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보여. 저기, 러블리 로즈가 키가 너무 자라가지고, 엄청 붙자라서 다시, 다시, 어떻게 빼갖고, 잘라야 될란가 봐요. <웃음> 이거 다그 이쪽에는. 두 개만 빼고, 요거 색깔 이쁘지. 요거 잘랐던건데 자른거 어디있을건데 저쪽에 끝에 하나있고 저기 장미 여기. 여기 밑에도 있고 장미 여기 밑에는 동백꽃 저기도 장미 슈 안보여요 이것 때문에 깜깜이 저기서 봐야 되는데, 멀어갖고 장미가 안 이뻐 보이죠? 엄마와 다, 딸 다육TV님은 그냥 천천히 하세요. 일하면서 하려면 힘들어. 이거 두 개, 108cm 짜리로 바꿨어요. 그거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키도 작고 그래서 바꿨어 이제 분갈이를 해봐야지. 이걸로 하면 안되고 엄마와 딸 다육티비님 일요일 0시부터 다음주 일요일 0시까지 구독 좋아요 하시는 분들 추첨 및 참여할 수가 있어 <웃음> 구독 좋아요 화분 득템 하세요 화분 가격 좋아요 싼거 아니에요 그림값도 있어요 자 요거를 빼가지고 요걸로 하면은 안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대로 여기다 끼워야 돼요 기다려보세요 여기다가 끼워서 영상을 촬영을 해야 돼요 나 자꾸 충청도 말해서 큰일 났어요 강원도인데 흔들리면 안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깜깜해 보이죠? 저거 때문에 그래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지가 하트 만들어 놓은지가 2년 됐는데 칠하지도 못하고 있어 하트 아까 화분 정리 좀 하느라고 여기다가 제가 당인금을, 이 철화를 여기다가 심었잖아요? 근데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엎어버렸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심으려고. <웃음> 잘했죠? 엄청 잘했죠? 흰색도 가져와야 하고. 음, 처음에는 이런 것도 사고. 산바리도 사고. <웃음> 근데 요거 별로 쓸모 없고. 요것도 별로 <웃음> 안 쓰고. 이거만 주구장창 써요. 그리고 내가 얘가 치치코코가 떨어뜨려갖고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탕탕탕탕 해가지고 다띄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 않겠어요? 쓰면 되는 거야 쓰면 그쵸? 조금 삐뚤삐뚤해더안 깨져 그래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화면이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쁘게 안나오니 자 제가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긁은 마사 대령이요. 아 잠시만요. 너무 시끄러워요 비행기까지 누가 들어오셨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뭐 확인할게 있어가지고 가리하고 끝내야 되겠네 그쵸?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자, 자 당인 금철아예요 얼굴은 작고 상명은 카랑코에입니다 돌나물까 카랑코에 남아버릴까 남, 아, 이게, 나안 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주. 월동 온도는 5도에서 7도씩 양지 바른 곳에 둔다. 일본 명이, 일본 명이 당인이래요. 어, 은님, 어서오세요. 제가, 이제 이벤트를 일요일부터 할 거를 영상을 올릴 거고요. 오늘은, 내일 그거는 올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실방을 요거 당일 금철화를 심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지근 떠들다가 수다 좀 떨다가 인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 심을 건데요. 지금 여기 화분을, 화분에 더 채우면 얘가 조금 키가 있어요. 아주 크지는 않은데, 조금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더 넣으면 안 돼서, 흙을 약간만 깔고, 이렇게. 또 뿌리가 올라올 수 있어서, 흙을 조금만 더 넣고, 마사를 안깔고 했더니요. 공중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흙을 안 털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어느 쪽이 이쁜지 보고 어느 쪽이 이뻐요? 앞에 이쪽이가 이쁜가 이쪽이 이쁜 것 같은데 그쵸? 그죠 이뻐요. 안 커요. 얘가 지금 여기 이렇게돼 있는데 지금 얘가 요 마치 왔어요. 화분 요거가 직각인데 이 얼굴이 요거 화분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이 나이트 미츠 땡큐. 그거밖에 할줄 몰라요. <웃음> 동분, 안 돼, 없어요. 좁아요. 잠깐만요. 있어요. 이거 있어. <웃음> 이걸로 해? 리비즈? 오케이 okay. 여기다가 누가 오셨지? 농분 1 사각 2 아니야 사각 1 농분 1 2 <웃음> 얘가 먼저였잖아요 차각이 먼저였잖아. 그러면 투표 롱분한표 농분, 농분 손들어 농분 2번, 2번이에요. 롱분이 2번이에요. 오케이 만장일치 만장일치에요. 그죠? 누가 1번 했어? 나나 혼자 했어 나 혼자 했습니다 깔망을 잘라야 되는군요 제가 좀 있다가 또 이상한 거 보여줄게요 여기다 해야지 보여주지 말고 농부는 요거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에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안 쓰고 있다가, 아까 잠깐 꺼내놨는데. 아우 길다. 이거보다 더큰것 같아, 기장이. 흙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 어우, 대. 사냐초를 또 넣을까? 아니 하다. 흙으로 흙으로 몇 가지 또 달라면 더 넣어야 되겠니? 이쁘쥬? 이쁘쥬? 흙털지 말고 그대로. 아이고 흙을 너무 많이 넣네. This 키가 크네 키가 커요 얘가 <웃음> 키가 커요 됐다 딱이네 딱이에요 딱 그럴줄 알았어. <웃음> 그럴 알았어 뭘 그럴줄 뭘, 알았어 뭘뭘뭘뭘 그럴줄 알았나 쏟아낼 줄 알았다고? <웃음> 내가 오늘은 여기 그냥 흙 사냐토 안 섞었어요. 얘좀 크라고. <웃음> 아니 세상에 화면상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사, 사진으로 봤을 때 아! 진니다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샀죠? 그는데딱 왔는데 얼마나 내가 실망을 했는지 알아요? 에? 세상에 조그만 제일 적은 박스 있죠? 거기로 하나 딱온 거야 이게 하나가 세상에 선물도 하나 도 없이 <웃음> 내가 그집 거를 얼마나 해줬는데 세상에 내가 말을 안했지. 숙다역이라고 절대 안했지. 내가 유튜브인지 모르죠. 근데 이름을 보면 알거 아니야. 그쵸? <웃음> 어? 김용수님 어서오세요. 지각! 지각지각 지각지각 지각. <웃음> 당임금 철하에요. 다임금 철학. 아, 이쁘다, 여기다 하니까. 여기다 하려 그랬는데, 거기다 했네. 그러면 쟤는 또태잖네 아, 진짜. 또 씻어야 되겠네. 흙만 났다가 빼고, 흙만 났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부딪혀가지고, 꽃이 깨지고, 또, 누가 오셨나요? 어은님 인사했고, 지니다용님 오셨고, 지니다용님도 유튜버세요. 어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 마사가 밑에 몇개안 들어가면 흔들려요. 그래서 집어 엿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물레가 지맘대로 요즘에 들어, 돌아가요. 우리 이베란다가 약간 이렇게 누를라 그랬나봐요. 그래서 잘 된거 같지? 빈 곳에 들어가라고 <웃음> 나야 나야 나 자꾸 흔들지마 나야 <웃음> 너무 이쁘죠? 아, 잘샀네 옛날에 사는건데 이거 벌써 1년도 넘었는데 1년도 넘었답니다. 이거 사는지 아이쁘다 근데 크지는 못하겠다. 화분이 좁아서 작게 키우는 거예요? 작게 키워야 돼요? 아니에요, 작아요. 얼굴이 철 알아서 작아요. 철 알아서 작아요. 제가 이따가 당인금 생얼하고 같이 보여드릴게요. 분갈이 끝났고. 분갈이 다 끝났어요. 안 떨어지게. 여기를 치워야지 보여줘도 이쁠 거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웃음> 지루해도. 붓으로 갖다가 이거 있었는데, 어디 갔어? 이거 지금 흙이 젖어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안주려고 물은 한 이틀 있다가 주든가 3일 있다가 주든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요. 할일다 하고서 보여드릴 거예요. <웃음> 칼 사정없이 맞아 줄거라. 얘네는 차단. 아니지. 연구 차단. 연구 차단 했어요. 저런 사람이 오면 매니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연구 차단을 하든지, 5분간 차단하든지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못볼수 있으니까 다음에 본인들이 실방할 때도 매니저들한테 시키세요. 그러면은 돼요. 아셨죠? 김영수님? 아니지. 신바람다영님. 신바람다영님 아셨죠? 실방할 때 이런 사람 들어오면 손으로 눌러서 차단시키세요. 영구 차단. 아셨죠? 이것도 이쪽으로 놓고 여기다 놓고 자 어이구 얘좀 말랐네 생얼 생얼 당인의 총출동 당인 철, 총출동 호비당인도와 호비떡이 색깔 너무 많이 빠졌네 자 보실래요? 또 왔어요? 차단하면 되고 요거 호빗 땅이 요거 당이 신고가 지금 안 되는데 쿡쿡 TV 님 어서오세요 내가 했는데 또 하면은 다시 차단이 풀리는거 아니야? 한사람이 그럼 해 요거가 철학 요렇게 보니까 좀 큰거 큰 같아요 어제보다 한다감생활TV님 어서오세요. 당인 총울등 출동 분갈이 했어요. 모른 척 하세요. 지금 신고가 안 돼. 신고를 어디서 하는지도 모... 어휴.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요. 이거 차라 맞아요. 목대 하나에 철라 맞는지는 모르지 철라라고 해서 산거지 체계영 <웃음> 언니 가셨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아, 점 3개가 없어요. 그냥 이걸 눌러서 하는 건데, 차단이 안 되네. 당인금. 요거 당인금, 당인, 호빗당인. 근데 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해자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에요? 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나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여러 명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해자님 신고 다 해요 신고 안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없어 안돼 이거 하면 은 종료되거든 <웃음> 아 잘했어요. 고마워요. 아이고. 오케이. 분갈이도 끝났고 잠시만 제가 뭐좀 알아볼 게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계셔보세요. 네, 복 많이 받을게요. 아유, 복 많이 주네요. 아이고, 복을 너무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엄청 복을 많이 주네. 아우, 재수도 좋고, 복도 주고, 운도 좋고, 아이고. 잠시 기다려봐요. 알아보는 중이니까. 이 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야. 와, 나 실망하고 나서 이 처음 있는 일이야. 나 아는 사람인 것 같아. 딱, 딱, 딱. 이혜자님 왜 채팅이 300초간 정지됐어? 이 회장님 왜 정지됐냐고 네, 그만 할 거예요. 좀 알아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은 그만합시다. 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 지우니까 나 아는 사람 이름이 삭제가 되던데 모두 감사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네요. 처음이죠, 이혜자님. 패션 리더님, 우리, 시, 이거 실망하면서 처음이죠. 네, 실망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원님, 감사합니다. 김영수님, 감사합니다. 주, 명자님 감사합니다. 패신리더님, 감사해요. 신영성, 성, 자꾸 발음이, 죄송해요. 권은자님, 감사합니다. 기병수님, 감사합니다. 리비즈님, 끝내야 될것 같아서요. 설치하세요. 신영성님,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이혜자님, 수고하셨어요. 또 패션 리더님도 수고하셨고요. 또 와주신 후루롱님, 또다 이름을 지금 외울 수가 없어요. 노트를 여기, 네, 못 적으신 분은 다시 에다가한번 적을게요. 빨리 끊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들어가세요.